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치노입니다. 여기는 거제 바다세상펜션 바다 앞에 있는 전망뷰입니다. 오랜만에 모래사장에 있는 부산 해변가에만 있다가 어, 거제에 있는 동글동글한 돌들이 또 다른 감성을 느끼게 해주네요. 어 뭐라 할까나 부산의 이런 모래사장에서는 치맥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은 거제 이쪽에는 약간 위스키랑 치즈가 생각난다는 느낌? 날씨가 거의 34도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여전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갈까 했는데 아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펜션 앞에 대추가 열리는 광경도 처음이네요 이번에 못봤던 광년들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묵을 남자 동창 친구랑 1박 할 숙소인데 커플씨라는 이름이 참 난감하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길냥이도 더위를 먹었는지 대꾸를 하는게 귀찮았나봐요. 펜션에서 5분만 걸어 나오니까 어, 이런 제주도처럼 이런 무지개 형태 도로가 보이더군요. 오늘 친구가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 여기 둘레길은 제 혼자 걷기에 좀 아까워서 다음날 아침에 친구를 한번 걸어볼 예정입니다.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지세포방파제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어, 여기는 바다와 갯벌 체험을 같이 하는 공간이 정말 특이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에서 온 철새들이 꼭 우리나라를 들려서 쉬고 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갯벌에는 참 먹을 게 많다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여기는 지세포 방파제에서 조금만 차 타고 들어가니까 낚시 공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캠핑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무튼 조금 한적한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낚시 전문화이지만, 여기 포인트 A, B, C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 나름 감성도 있고, 사진 찍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여기서 미리 돈 내고, 바베큐 그릴도 미리 신청하여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약 2만원에서 3만원 입니다. 이길냥이는 귀도 없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오! 냥. 오 미오! 미오! 미오! 이거 곧그 다리 무너지겠는데 잘못 <웃음> 풀었어 굿모닝 <Good> 펑이옹 <morning> <웃음> <웃음> 아 좋네 아이나무만 놓으면은 <웃음> 응 여기 어, 다배부있 이거 <웃음>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이거 카메라 다찍힌대 응? 어? 시 이, 이, 이, 지장은 이 플루어스는, <웃음> 어, 이런, 어,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웃음>